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울트라맨은 누구인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울트라맨을 찾아 1966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괴수와 우주인들이 나타나 질서를 깨뜨리고 있을 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초로 등장한 울트라맨입니다. 초대 울트라맨이라고도 불리지만 당시 초기 디자인 때문에 쭈글이라고도 합니다. 울트라맨은 우주괴수 배무라를 추격해 지구를 방문했다가 실수로 과학특수대원 하야타 신을 죽여버리고 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하야타에게 생명을 주고 같이 지구를 지키기로 하죠. 매번 수많은 괴수들과 싸워 지구를 지켜냈지만 우주공룡 제톤에게 패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울트라 형제 중 장남인 조피가 등장합니다. 조피는 패배한 울트라맨을 고향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울트라맨은 하야타를 죽게 내버려 둘수 없다며 지구에 남겠다고 합니다. 조피는 감동하여 자신의 두 개의 목숨 중 하나를 하야타에게 주어 살려줍니다. 울트라맨 시리즈 중 최고라 평가받으며 현재도 많은 팬을 가진 울트라 세븐입니다. 기존 울트라맥과 다르게 괴수들과 싸우는 것들보다 우주인과의 싸움이 많았으며 당시 베트남 전쟁의 분위기와 맞물려 밀리터리한 분위기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울트라맨 잭 원래 초대 울트라맨이 돌아온다는 설정이었지만 기익이 바뀌었죠. 그러다보니 디자인이 초대 울트라맨과 비슷합니다. 잭과 초대 울트라맨이 같이 등장할 때는 구분을 위해 일부러 초대 울트라맨의 얼굴을 쭈그하게 등장시키기도 하죠. 울트라맨 에이스는 2차원 초인 야프를 무찌르기 위해 지구에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게도 남녀 두명의 2인 합체를 선보이기도 했죠. 우주경비대의 최고사령관이자 울트라의 아버지입니다. 에이스의 양아버지이고 다른 울트라 형제들과도 훈련관계는 없지만 그의 위대함과 인격 덕분에 모두 친아버지로 따르고 있죠. 히포리트 성인에게 울트라맨 형제들이 공격당하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울트라맨 퀸과 울트라 어머니의 아들 타로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뿔을 가졌고 울트라 형제 중 막내이지만 체강으로 거듭나게 되죠. 한국에서는 초인 제트맨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제트맨! <목소리> 제트맨! <목소리> 울트라맨 레오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M78 성운이 아닌 사자성 L77 성운 출신의 울트라맨입니다. 마그마 성인에게 행성이 멸망당해 지구로 오게 되었으며 지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겨 배수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가스트라는 레오의 동생이며 형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기 위해 나타나죠. 울트라족들에게 신같은 존재이자 전설적인 초인 울트라맨 킹입니다. 울트라별의 플라즈마 스파크를 세운 장로 중한 명이며 우주의 평화를 지켜보던 중 레오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레오를 돕기 위해 지구에 나타나기도 했죠. 울트라맨 최초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한 울트라 존이었습니다. 지구에서 200만 강년 떨어진 유사시 행성에서 날아온 천사이죠 일본 내에선 실패작으로 여기지만 이상하게 한국에선 큰 인기를 가진 울트라맨이기도 합니다. 울트라 나 울트라맨 80 한국에서는 울트라 90이라고 불립니다. 비디오테이프 세대에겐 인지도 높은 울트라맨이기도 하죠. 후반부엔 여성 울트라맨 왕녀 유리안이 나타나 도와주기도 했으며 이례적으로 마지막 편의 울트라맨의 도움 없이 우주 방위대의 힘만으로 배스를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조니어스에 이어 두 번째 울트라맨 애니메이션입니다. 미국 TV 시리즈를 염두에 제작했으며 이례적으로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베스, 스콧, 척이며 모두 M78 성원 출신입니다. 호주에서도 울트라맨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울트라맨 그레이트입니다. 한국에서도 비디오로 출시되었지만 제트맨과 울트라 90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도 울트라맨 실사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울트라맨 파워드입니다. 발탄 성인이 미국으로 도망가자 파워드가 미국으로 쫓아가 지구를 지킨다는 설정입니다. 기존 울트라맨과 다르게 눈 색깔이 파란게 특징이며 역대 인기가 많은 그에서 둘만 나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제통과 싸우죠. 한국에서 영웅 울트라맨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정하기 위해 나타난 울트라맨 제아스입니다. 개그적인 요소로 탄생한 울트라맨이자 역대 울트라맨들 중 가장 약한 편이죠. 울트라맨 티가 울트라맨 30주년 기념으로 탄생한 캐릭터 인데요 페이세이 울트라맨 시리즈의 첫번째 작품이기도 하죠 디자인 또한 기존 레드와 실버 뿐의 울트라맨과 차별화 하여 팩컬러도 도입하였고 변신도 가능합니다 흥행도 성공하여 초대 울트라맨 울트라 세븐과 함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2004년 한국에서 방영하였고 등장인물과 지명을 한국식으로 바꾸었는데요 한국의 젊은 편층도 늘어났지만 그외 일본 작품인 것을 알게 되어 슬퍼했다는 후문 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 오리지널 팬들은 티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성공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에선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일본 내에선 오리지널 팬과 젊은 팬층이 싸우는 모습도 심심찮게볼수 있죠. 티가는 오리지널 울트라맨과 다른 세계관인데요. 3천만 년 전에 지구를 지킨 초고대 전사였으며 육체를 티가 피라미드에 남겨두고 빛이 되어 성운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공 마도카 다이구는 초고대인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육체와 융합해 티가로 변신한다는 설정입니다. 이불 티가. 페이즈이 시리즈 최초 악의 울트라맨입니다. 티가와 달리 악한 마음을 가진 마사키 케이고가 거인상과 융합해 탄생한 울트라맨이죠. 울트라맨 다이나. 티가의 성공 이후 나온 작품이며 세계관도 티가와 이어집니다. 디자인도 티가와 비슷하지만 티가는 보라색이 메인이고 다이나는 파란색입니다. 티가와 마찬가지로 세가지 형태로 변신이 가능하죠. 울트라맨, 가이아 울트라 시리즈 최초 지구태생 울트라맨입니다. 지구의 힘으로 태어나 기존 울트라맨과 달리 활동 제한 시간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울트라맨 가이아에 등장한 아리입니다 가이아와 같이 지구의 힘으로 태어나 활동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울트라맨 최초로 기본 모습이 푸른색이기도 하죠. 주인공이었던 가이아보다 더 많은 인기를 가지게 되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스토리를 갑작스럽게 많이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울트라맨 나이스입니다. 보수적인 울트라맨 팬들은 나이스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엄연히 공식 설정을 가진 울트라 대원의 일원입니다. 개그틱한 모습 때문인지 제아스와 절친이라는 설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맨 네오스 원래 1995년에 만들어진 시리즈였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방영이 되지 못해 후격사가 될 뻔한 울트라맨입니다. 2000년이 돼서야 공개가 되었지만 M78 출신임에도 인지도가 높지 않은 울트라맨이죠. 울트라 세븐 21 네오스를 돕기 위해 나타난 M78 성운 베테랑 전사입니다. 울트라맨 코스모스 기본 형태는 파란색이지만 코로나 모드와 이클리스 모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맨 저스티스 코스모스와 더불어 정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닌 울트라맨입니다. 울트라맨 레전드 코스모스와 저스티스가 합체하여 탄생한 울트라맨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통하며 일본에선 최강의 울트라맨으로 뽑기도 합니다. 울트라맨 넥서스 기존 울트라맨과 달리 암울한 스토리라인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뿐 아닌 어른들에게도 주목받은 울트라맨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울트라맨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무섭고 잔혹해 논란도 있었습니다. 울트라맨 킹과 더불어 전설의 초인이며 신비한 존재인 울트라맨 노아입니다. 울트라맨 노아는 넥서스가 강해졌을 때 모습이며 울트라맨 레전드 킹과 함께 3대 치트키로도 불리며 현재도 누가 최강인지 울트라맨 팬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크자기는 엑서스의 최종 보스입니다. 저 가운데서도 최강 우주적 존재이며 노아의 숙적이기도 합니다. 울트라맨 맥스 초기 시리즈와 같이 M78 성원에서 온 울트라맨입니다. 코스모스와 넥서스의 흥행이 부진하자 원점 회기를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울트라맨이죠 디자인 또한 인기가 많았던 세븐과 비슷한게 특징입니다 울트라맨 제논 M78 성운 출신으로 맥스가 제톤에게 패배하기 직전 도와주기 위해 등장하죠 울트라맨 메비우스 울트라 AT 티 이후 26년 만에 울트라 형제 세계관을 다룬 작품입니다. 과거 오리지널 울트라맨들이 총출동해 60년대와 2000년대 팬들을 모두 희어잡는 성과를 거두었죠. 특히 메비우스 41화에서는 울트라 a t 의 진정한 마지막 하라고 평가받는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울트라맨 히카리 M78 성운 출신으로는 최초로 등장한 루족 울트라맨입니다. 울트라세븐 40주년 기념작으로 탄생한 울트라세븐X입니다. 인간 사이에 섞여사는 외계인들을 물리치고 있으며 기존 울트라맨과 달리 보러 개기물스러운 성향을 띠고 있는 작품이자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보시기에 추천드립니다. 울트라 세븐의 아들 제로입니다. 레어로부터 배운 기술과 세븐의 능력이 합쳐져 울트라 형제들보다 강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로의 등장으로 죽어가던 울트라맨 시리즈를 다시 살린 일등공신이 되어 인기 캐릭터가 되었지만 오리지널 팬들은 밸런스를 파괴한 울트라맨이라며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울트라맨 제로의 라이벌에리안입니다 M78 성운 출신 최초 악의 울트라맨이기도 한데요. 악당임에도 혼자서 울트라맨들과 싸우는 호스 덕분에 많은 팬을 지닌 울트라맨이기도 합니다. 초대 울트라맨, 하야타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남아있던 울트라맨 인자의 영향으로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울트라맨과 달리 특수 제작한 울트라맨 슈트를 통해 싸우는 게 특징입니다. 만화로 먼저 나왔으며 2019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전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울트라 세븐엑스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울트라맨 제로, 다이나, 코스모스가 마음을 모아 탄생한 울트라맨 사가입니다. 포스는 무척 강력해 보이지만 울트라맨 노와 레전드, 킹보다는 약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울트라맨 긴가입니다. 인기 많은 괴수들이 대거 등장해 긴가보다 배수를 보기 위해 보는 사람이 많았던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울트라맨 타로가 비중있게 나와 올드팬들에게도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울트라맨 긴가의 최종 보스이자 어둠의 지배자인 아크 루기엘입니다. 긴가 2기에 등장한 울트라맨 빅토리입니다. 파격적인 디자인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울트라맨이죠. 말레이시아에서 탄생한 울트라맨 리부트입니다. 말레이시아어로 리부트는 폭풍이라는 뜻이죠. 동남아 전통무술인 실라스로 싸우며 무기와 방패를 장착한 특이한 울트라맨입니다. 울트라맨 긴가 빅토리 긴가와 빅토리가 합체한 울트라맨입니다. 긴가와 빅토리의 특징들만 섞어놓은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울트라맨 X 메비우스 이후 4년만에 한국에서 방영된 울트라맨 TV 시리즈입니다. 죽어가던 튜브라야 프로덕션을 회생시킨 명작으로 평가받는데요. M78 성운 출신은 아니지만 우주의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울트라맨이며 여타 울트라맨과 다르게 신비로운 모습보다는 친화적인 게 특징이기도 하죠. 울트라맨 오브 지구에 부활하려는 마왕수를 저지하기 위해 550 행성에서 온 울트라맨입니다. 역대 울트라 전사들의 힘을 품고 있는 오브링으로 변신하는게 특징이죠 울트라맨 지드 악의 울트라맨 베리알의 아들입니다 외모는 악당 같지만 선인이죠 오브와 마찬가지로 두명의 울트라맨 힘을 사용하는 퓨전라이즈를 이용해 싸우는게 특징입니다 울트라맨 루브에 등장한 로스와 블루입니다. 형제가 주인공인 최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레오와 아스트라가 있긴 하지만 중간에 합류한 것이니 로스와 블루는 처음부터 더블주인공 체제로 진행되었죠. 울트라맨 오브와 같이 호5공 행성 출신입니다. 울트라맨 루브 로스와 블루가 하나로 합체한 울트라맨입니다. 6명의 루브 크리스탈 울트라맨이 등장해 변신하는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울트라맨 오브 다크 울트라맨 오브에 짝퉁 취급받고 있으며 정식 울트라맨으로 인정하지 않는 팬들도 많습니다. 울트라 우먼, 그리조. 전투 능력은 떨어지지만 아군의 회복을 돕는 울트라맨입니다. 울트라맨, 그루브. 로소와 루브, 그리조 3남매가 합체한 울트라맨입니다. 울트라맨 타로의 아들, 타이가입니다. 타로와 비슷하면서도 신세대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울트라맨 타이타스 타이가를 도와주는 울트라맨입니다. 하지만 M78 송은 출신이 아닌 울트라맨 조니어스가 나온 U40 행성 출신이죠. 울트라맨 꼬마 타이가를 돕는 울트라맨으로 550행성 출신입니다. 민첩함과 스피드를 이용해 싸우며 성격은 급하지만 의리가 있는 울트라맨이죠. 울트라맨 트랙이어 베리알에 이어 빛의 나라 출신 두 번째 악역 울트라맨입니다. 베리알과 더불어 강력함과 교활함을 선보이며 최고의 악인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트라맨 레이가 울트라맨 타이가 극장판에 등장하는 최강의 울트라맨입니다 11인의 울트라맨 힘이 담긴 뉴 제네레이션즈 아이를 사용해 탄생한 울트라맨이죠 울트라맨 제로의 제자 제트입니다. 제로 탄생 10주년 기념작으로 등장한 울트라맨이죠. 울트라맨 트리거 티가 세계관을 계승한 작품입니다. 디자인도 티가와 비슷하지만 트리거는 신세대 컨셉으로 제작되었죠. 트리거 다크 트리거에 등장하는 악역이자 어둠의 거인 울트라맨입니다. 발전된 그래픽으로 인해 악역 중 최고의 포스를 보여주는 울트라맨이죠. 마지막으로 울트라맨 레글로스입니다. 울트라 갤럭시 파이트에 잠깐 등장하며 정체는 2022년에 공개된다고 하는군요. 이 영상은 202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편은 매수와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맞춰가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